예, 네, 안녕하세요. 올 추석은, 아, 얼큰하고 매콤한, 어, 돼지 갈비찜을 해서 먹으려고, 개, 이거 갈비 하나 준비했어요. 칼로 좀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줘야지, 이게 좀 고기가 부드럽고, 어, 간이 잘 되니까, 이렇게. 쌀뜨물. 여기에는 이제 설탕을 한두 숟가락 정도 넣어주고, 고기를 이제 핏물을 빼야 되니까 잡내 잡기 위해서 핏물을 빼줘야 돼 그래서 쌀뜨물하고 설탕을 하면은 설탕이 좀 고기를 물르게 하는 재가 있으니까 설탕하고 같이 쌀뜨물을 하면은 쌀뜨물이 잡내도 잡아주고 고소한 맛도 고기에 입혀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탕하고 한참 한 30분 이나한시간 정도 뿌려놓으면 돼 고기들 핏물이 또커피 났어? 응? 왜커피 나? 물로 커피가 나네 아이고. 거기 이제 이거 1시간, 1시간 이렇게 핏물 뺐네. 음. 음. 어, 요 음. 설탕을 넣으면 더잘 빠져. 그리고 그 쌀뜨물도 그렇고. 음. 음. 음. 파인애플 통조림 하나, 국물 좀 붓고 양파 4분의 2 너무 많이 넣으면 국물이 텁텁하니까 배도 반쪽 어, 매콤하게, 매콤하게 청양고추 3개 파도 그냥 갈아. 그냥 이렇게 갈면 이 믹서기가 안 갈아지거든 그래서 간장도 붓고 양념을 여기다 다 해야 돼 정종 개, 매실도 3개 정도 멸치, 쌀뜨물에다가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끓인 물이에요 200ml 간다 불소스 고추장 크게 한 숟가락 물려서 한네 숟가락 정도 넣어주면 돼 이정도 네개 네 되겠지 후추 좀 쳐주고 마늘 한 숟가락 생강가루 조금 통생강이 없어서 가져 쓰는 거야 참기름 파를 넣었더니 우리 포루, 포로스름하네 추가를 하나 더 추가 간을 좀 봐야지 조금 싱거워서 간장을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 하나는 두개 정도 요또 하나 정도 입맛에 따라서 좀 달달한 거 좋아하면은 좀더 넣어도 되고 딱 맞네. 응? 들어 가네. 응. 국물이 넉넉해야 돼, 이렇게. 아, 이거는, 어, 이제 하루, 하루, 이건 하루 지난 거고, 이거는 이제 하루 시선 시킬 거 근데 요거는 내가 팔을 그냥 썰어 넣었어. 근데 이거는 팔을 갈공, 갈공, 뭐야, 이거, 응. 갈은 거고. 응. 색깔이 좀 틀리네, 이게 좀 고추가 더 많이 들어갔나 봐. 밥만 하자. 다못 먹으니까, 밥만. 전복도 넣어주고. 야, 전복은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이거 약간 중불로, 중불로 은근히 쫄여야지 이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젖어줘야 돼. 그리고 잡채는 조금 익은 다음에 넣을까? 익었을까? 응? 익었어? 익었겠지? 얼마나 됐나? 익었을 것 같은데? 푹안 익어도 돼? 응? 푹안 익어도 돼? 어, 이렇게 해야지. 짠! 러니가 그러니까 이제 익었어. 음. 응. 우리가 익었을 때, 이제 잡채를, 잡채 너무 많냐? 괜찮은데? 잡채 너무 많이 넣으면, 다못먹으 퍼지니까. 잡채는 알아서, 어, 알맞게 넣어주세요. 응. 금방 이게 잡채야. 응. 다 익었어. 됐어? 응. 됐습니다. 자, 고기는. 익었지? 조금 더 응. 익어도 되겠다. 갈비가 이렇게 쏙 익었잖아. 응. 응. 자올 추석은 이렇게 어, 참 어, 갈비찜이 이, 이 찜이 안성했는데요 올 추석은 이렇게 빨갛고 어, 매콤하고 하는 그러니까 전복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갈비찜을 해봤어요 어, 감사해요